당신의 바다를 만날 수 있기를 여름에도 KBS 8월 16일 금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1부에 문을 열겠습니다. 74주년 광복절이었던 어제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. 네,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죠. 이 굳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빗줄기를 뚫고 울려퍼졌습니다.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고 일본은 강제동원의 사죄하라는 외침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올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, 요즘 뭐 한일 갈등 등등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는 하루였습니다. 자,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지요 나와주세요.